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싸가지없게 고개를 까딱거리나 <웃음> 안녕하십니까 노아스토리의 노아입니다 오늘은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집들이에 초대되셨습니다 어서오십시오 <웃음> 오늘의 컨셉은 어.. 뭐라 그랬지? 신녀를 남자로 뭐라 그랬지? 신화? 아니 아니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의 집사로서 함께 소개해드리고자 이렇게 <웃음>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잠자는 숲속님 아니 숲속님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하, 안 하던 짓하니까 못해 기다 아, 짠! 이 박스가 미쿡에서 온이 성으로 여러분 초대되셨습니다 아.. 잠깐 다시 안 되겠어 짠! 미국 디즈니에서만 팔고 있는 것 같아요 신데렐라.. 아니 신데렐라 아니야 잠자는 숲속의 공주성 이 섬을 한번 개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 일단, 열기 전에 한번 박스 먼저 보여드릴게요. 뭐없어 앞에는 이렇게, 이렇게 진열되어 있고, 옆에는 이렇게, 옆에 이제, 어떻게 되어있는지,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 얼렁얼렁 한번 까볼게요, 여러분. 아, 교양, 여러분, 얼렁. 아, 얼렁이. 빨리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열어야 돼? 너무 아우, 더워. 여러분, 이렇게 밑둥이. 밑둥이 빠져버렸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공주님들이 다 뒤집어질게요. 성부터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자는 숲속의 공주님 성입니다, 여러분. 대충 요런 사이즈. 어, 잠깐만. 근데 이대가 어, 이 헤드, 이 머리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나? 뭘 해야 돼? 뭐 어떻게 해야 돼? 혈사로 껴져 있습니다, 이렇게. 요거를 한, 빨리, 빨리, 빨리. 제가 풀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집버지기 쎄게도 해놨네. 이거 보면은 또 여러분 소리가 나요. Oh, you you 어...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뭔지 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아주머니가 이렇게 노래를 부르시고 계시고, 여러 가지 소리가 소리가 야 돼. 이두 가지 버튼이 있는데, 한 가지는 노래를 부르고, 한 가지는 효과음 같이 이렇게 나고 있어요. 얘는 대가령 노이거과 아직 들 플러스. 아! 다시 여러분, 교양 있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라라라... 음, 뭐 별건 없어. 아니, 근데 얘가 어디 갔을까? 얘가 없어! 아, 꼭대기 스가 없잖아 꼭대기 스가 뭐야 꼭대기 스가 뭐야 이거 아 이건가구나 아 여러분 죄송해요 꼭대기 스가 여기 옆에 빠져있어 이게 꼭대기예요 여러분 짠! 그리고 안에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얘네는 뭐냐 너네는 뭐니 아, 구들인것 같아요 아, 구들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이거 잔 이게 이렇게 어, 관인가? 관? 침대는 따로 있는데 이렇게? 의자 이거는 벽난로 이렇게 벽난로도 있고요 이거 어, 뭐야? 이거? 아 이거 손! 손 깃발! 어? 깃발려! 근데 이거 이렇게 위에다가 꼽아주는 거야 디즈니 이렇게 스티커가 있어요 이렇게 디즈니 스티커가 있는데 스티커를 한번 붙여볼게요 이렇게 스티커를 붙여주었어요 앞뒤가 다른 앞뒤가 똑같은 이 아닌 앞뒤가 다른 깃발을 꼽아주었고요테일한거 한번 보고 가셔야 하니까 제가 움직여 볼게요 여러분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짠! 짠, 여러분, 각도를 좀 바꿔봤어요 네 먼저 우리 공주님 오로라 공주님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로라예요 저희 집들이에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남편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얘 이름이 뭐지? 안녕하세요 오로라 남편입니다 저희 집에 놀러 오신 것을 여러분 환영합니다 어서오세요 <웃음> 아, 요렇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극 시작 상황극. 저희 모든 공지님들의다 초대장은 돌렸는데요. 다오셨지 모르겠네요. 어머 아무도 안온 거야?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아무도 안온 거야? 안녕하세요. 나는 신데렐라. <웃음> 전열2 시에 가야 되는 신데렐라입니다. 저는 오로라보다 나이가 맞는 만든. <웃음> 신데렐라! 입니다, 여러분! 누가 오는 것 같은데? 어? 어머!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해야지 어디서 싸가지 없게 고개를 까딱거리나! <웃음> 네? 뭐, 뭐라고요얘 봐라! 너 인간 된 지가 언젠데 아직도 인간 말을 못 알아들어? 아니, 아니야! 너 어디서 반 말이야? 아니야! 언니 저마음이안 들죠?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공주에요 반가워요 저는 이렇게 생겼답니다 수영하는 야구 좀 늦게 왔어요 렇게 남편들은 어디 갔나요? Hey, give me the money! <웃음> give me the money! Give me the money!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는 인어공주의 남편입니다 요렇게 생겼어요 디즈니 옷을 입고 있습니다 차이나에서 왔습니다 여러분 어머 아, 여보 여기 와서까지 그러면 어떡해요 투샷 원샷? 투샷? 신데렐라의 남편은 어디로 간 거예요? 알랑? 알랑말랑 알랑. 안녕하세요 신데렐라 남편입니다 반가워요 요렇게 생겼습니다 빨간 바지 좋아하고요 빨리빨리 빨리 와야지 왜 이렇게 늦었어 너 지금 바가지 긁는 거야? <웃음> 이렇게 했어요 다음 공주 오셨습니다 <론> 안녕하세요 베리에요 <벨이에요>. 나를린 <론> 벨벨벨 저희 남편은 어저께 술 먹고 들어와서 개가 됐답니다 아니 뭐라고? 너 지금 나한테 개라 그랬냐? 어? 어저께 그렇게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어요 오늘 집들이 하는 거 몰랐어요? 예쁜 내가 아주 여러분 이렇게 생겼습니다 되게 작아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엄청 작죠? 엄청 작은데 눈코입을 되게 디테일하게 예쁘게 잘 그렸어요 이거 어떻게 그린거야 이거? 컴퓨터로 그린거야? 내 사랑 뱁잘 서요 또 신기한게 이렇게 기립성? 이게 뭐라 그랬지? 이거 잘 서있는 피규어들을? 이렇게 어이, 얘가 조금 맛이 갔네? 다음 공주 오셨습니다 들러 하여라 나나노! 너 있잖아! 품젤이잖아! <웃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라푼젤이에요! 제가 여기서 가장 어려워요! 머리 말리느냐고좀 늦었어요 여러분! 머리가 이렇게 너무 길어가지고! 자, 얼굴이! 얘는 조금... 음... 그러네! 품젤이 남편 진! 유진! 유진! 와이!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유진이에요! <웃음> <웃음> 아이 동심 파기인가? <웃음> 이렇게 생겼어요 싸다고! 싸다고! 싸다고! <웃음> 네, 이렇게 디즈니 차이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진과 라푼젠 싸다고! <웃음> 이렇게 입고요 오로라의 할머니 할아버지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라~~ <웃음> 이렇게 할머니 할아버지도 있고요. 저희 집들이에 모두 와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공주님들, 왕자님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어, 할머니 할아버지 여기 이렇게 들어오시면 저희 말레피센트. 아니 잠깐만. 아니 근데. 왜 안나와 엘사는 안오는거야? 아 맞다 맞다 걔네 요즘 바쁘잖아 나와 엘사는 지금 영화개봉하잖아요 그래서 그걸로 바빠요 어, 그래도 그렇지 어, 와야지 그래도 어? 안되겠네 진짜 여러분 여기는 말해. 언니가 태대로 살고 있는 곳인데 지금은 바쁘셔서 해외 일증 때문에 못 오셨어요. 이렇게 이 가구 하나밖에 없어요. 아주 어, 미니멀 라이프를 실행하고 계시죠, 언니가. 그 옆방에 가보시면은 여기는 오르라와 저희 남편과 같이 사는 방이랍니다. 아, 왜 다들 이렇게 넘어지시나. 남편은 여기 의자에서 자고 저는 여기 침대에서 산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고 남편은 이런 네, 이런 느낌. 여러분 다 일어나세요. 왜 같이 자요? 일어나야지. 그리고 옆, 옆으로 가시면 디즈니가 잤던 곳을 이렇게 기념으로 전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는 벽난로 있고요. 2층 올라가 보실까요? 이렇게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이 느낌. 자기 자리 한번 찾아서 한번서봅시다 여러분. 팅커벨이 이렇게 꼭대기에 이렇게 묶여 있답니다. <웃음> 망을 보고 있어요. 우리 경비에요. 오로라 성의 경비 팅커벨. 유진과 라푼젤 먼저 자리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야수를 이렇게 위. 오, 야수 딱 좋아. 배를 다소곳하게, 배. 이렇게 빈 자리에요. 르라 남편과 신데라 이렇게 있고이우주는 요런 느낌.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 느낌. 미끼미니는 이렇게 미끼미아 됐다 됐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다들 자리 잡았습니다 다같이 이렇게 행복하게 살았대요 여러분 이 와중에 대가공주들이 침입을 했습니다 나는 왜 초대 안했니? 저는 저는 왜 초대 안했어요 여러분 하고 대가공주들이 찾으러 왔습니다 네 여러분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들이 초대해 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봐요. 끝이요.